안녕하세요 유튜브로만 연봉 5억 비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활용 11단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컨셉 잡는 거하고 타켓 설정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유튜버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길 11단계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채널 컨셉 타켓 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소득 비즈니스 유튜버 되기. 아, 지금 제 영상은 고소득 비즈니스 유튜버가 치르신 분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제 영상은 오로지 고소득 고연봉의 비즈니스 유튜버가 되기 위한 내용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다룰 내용은 비즈니스 유튜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인드셋 그리고 타켓 설정, 그냥 타켓 설정 아니에요.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타켓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상품 서비스 만드는 방법, 채널 컨셉 짓는 방법, 그리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영상, 본인 소개 영상 만드는 핵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돈 되는 비즈니스 유튜버가 되려면 일반 유튜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죠.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아예 방향이 삐딱하게 되면 은 결국은 여러분들 절대 고소득의 유튜버가 될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유튜버가 될수 없어요. 시작 전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일반 유튜버하고 비즈니스 유튜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 나오는 뭐 유튜브 알고리즘 뭐 이런 거 백날 공부해도 하 그거는 일반 유튜버 기준이에요. 비즈니스 유튜버에 대한 내용이 저희 아 love 유튜브 외에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 유튜버는 단순하게 나를 알리는 일반 유튜버랑 다르게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고객을 모집한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네.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을 모집한다. 그것도 어떤 고객? 나한테 돈을 무진장하게 많이 벌어줄 고객. 자 따라서 여기에는 전문 분야, 내 전문 분야와 노하우,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고객의 고민을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고객의 고민이 뭔지 알아야겠죠. 자, 비즈니스 유튜버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영상을 통해서 고객을 모집한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이 영상에서 문제를 해결을 100% 해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이리로 와라. 그 여기는 어디에요 본인의 홈페이지나 또 본인의 상담 신청 페이지 이런 데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상의 목적이에요. 오로지 영상은 고객으로 하여금 우리의 홈페이지나 상담 신청 링크로 오게 조금 하는 게 영상의 목적인 거예요 유튜버로 성공을 하려면 보통의 유튜버들은 정말 막 남달라야 되고 막 재밌어야 되고 일반적이지 않아야 되고 제가 어제 어떤 영상 보니까 그 1억 뷰 나오는 영상인데 비싼 스마트폰을 막 차로 밀고 가요 수박도 차로 밀고 가고 그러니까 그런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5개를 쫙 차로 밀고 가는 게 1억 뷰가 나오니까 뭐 아이폰도 했다가, 또, 뭐, 갤럭시도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하려면 정말 돈 많이 들것 같아요. 핸드폰을 갖고 이렇게 부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유튜버가 아니거든요. 그, 그런 거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지 굉장히 치열하고. 우리는 비즈니스 유튜버예요. 자, 비즈니스 유튜버로 성공하려면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면 돼요. 내 서비스가. 혹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돼요. 이건 사실 유튜버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데는 가장 기본이에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됩니다. 인간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내가 해결해주면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업가들 보면 막 그걸로 불편해하고 막 고민하다가 그냥 자기가 만들어버리잖아요. 네. 그게 남다른 사람들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불편한 게 있으면 불평을 해요. 근데 뛰어난 사람들은 그 불편을 해소해서 그거를 남들한테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줌으로써 아주 막대한 부를 이룬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돈을 벌 생각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비즈니스 유튜버로 성공을 하려면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비즈니스 이게 어떤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지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두 가지예요. 아, 유튜버로 돈을 벌고 싶은데 아, 비즈니스 유튜버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유튜버로 성공 비즈니스 유튜버로 성공할까 아니면 이미 내 비즈니스가 있고 그리고 이걸 유튜브를 활용해서 고객을 모집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 내 비즈니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막연할 수 있으니까 아직 컨셉이 안 잡히신 분들은 아, 이런 컨셉이 돈이 된다. 이걸 알려드릴게요. 자, 모든 사람들은 인간관계, 그 다음에 돈, 건강, 이세 가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남녀노소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다루면 이거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이세 가지하고 뭔가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돈되는 비즈니스 유튜브, 인간관계, 자산, 돈, 건강 이것을 내 비즈니스와 접목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를 아, 이런 사람들이 고민이 있겠구나. 근데 자, 저제 비즈니스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가업 승계 컨설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업 승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가업승계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조그만, 가난한 회사도 있을 거고, 부자회사도 있을 거고, 많을 거예요. 어, 근데, 누가 저한테 돈을 벌어줄까요? 당연히 부자회사죠. 그래서, 방송 컨셉은, 부자회사가 고민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게 타켓팅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고민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사소한 고민도 내가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분들이 너무너무 공감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가업 승계인데 대부분의 채널들이 세금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저도 역시 세금에 대해서 다루지만 그 외에 또 다루는 게이 승계에 있어서 어떤 가족 간의 불편한 관계 이런 게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많이 강조해요. 사실은 회장님들이 그게 제일 고민이거든요. 재산이 있는데 이거를 자녀들한테 나눠주는 과정에서 어떤 형평성이 안 맞으면 돌아가신 다음에 100% 다 싸우잖아요. 그거를 가장, 가장 두려워하세요. 그렇다면 영상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금도 중요하지만 재산 잘못 물려줬다가 가족 간에 불화 생기고 자녀들 간에 싸움 생기고 그러면 그거그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간에 불화가 안 생기는지 자녀들이 계속 우애를 갖고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 서비스를 받고 가족이 정말 모두 자산 분배에 있어서 만족해하고 현지 회장님이 너무 편안해 하시고 이런 부분을 보여드린다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어도 매출은 다 천지차인 거예요. 자 같은 메뉴를 파는 식당인데 다 천지차이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신만의 색깔, 컨셉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설정을 할때 내가 원하는 고객을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뭐다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안 와요. 정확하게 어떤 고객이 왔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그 고객이 좋아할 만한,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영상을 만드셔야 돼요. 자, 상품. 상품은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상품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뭔가 접목을 해야 돼요. 한 개만 갖고 온 요새는 남들보다 튀지 않거든요. 자, 운세와 다이어트, 코칭과 마케팅, 건강과 비즈니스. 이렇게 원 플러스 원이 더 새롭고 더 강력한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절세와 교육이에요. 절세만 하는데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절세 상품을 대표님들한테, 회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가르쳐요. 야단을 치고다 와서 공부하고 싶어해요. 자, 새로운 걸 자꾸 창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창조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파하고 그다음에 보여주는 방식을 달리하고 이렇게 했을 때큰 성과가 나는 거지 계속 아뭐 어, 새로운 거 없을까? 예, 네, 없어요. 다음에 채널 컨셉 잡기 노하우인데 자 컨셉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같은 소재여도 이 판매 방식을 달리하거나 그리고 컨셉을 잘을때 자기만의 캐릭터를 설정하거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채널 운영자의 가치관이 이 채널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유튜버는 개인 방송이에요. 그렇죠? 나라는 사람의 방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마인드가 녹여져 있지 않으면 매력이 없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잘 나가는 그 유튜버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자주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 팬을 만들 기회. 유튜브는 결국은 팬 문합니다. 그래서 내 의견에 공감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 고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즈니스 유튜버는요. 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고객을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거를 가장 효과적이게 알리는 방법이 바로 본인 소개 영상이에요. 자, 이 영상 안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왜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내용을 넣어주시고, 또내 가망 고객이, 타켓 고객이 원하는 욕구가 있을 거예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래에 이게 계속 가져갔을 때 어떤 장벽을 이 사람들한테 줄 것인지.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여러분 영상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리고 실제 내 서비스를 받은 고객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이런 영상이 들어간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고객이 딱그 영상 하나만 봐도 아이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이런 도움이 되는구나 아 나하고 맞겠네 하고 나를 선택한다는 거죠 자 영상을 통해서 팬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일반적인 의사소통은 의미가 없어요 고객과의 정말 내 마음을 담문 의사소통이 나의 팬을 만드는 영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활용 11단계 중에서 오늘은 1, 2단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영상 컨셉, 그리고 유사 채널, 경쟁 채널 조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